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년동안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캐브릿지 어, 동아시아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어, 3월달에 벌써 교실에서 만나가지고 어, 함께 교실에서 얼굴도 익히고 서로 이렇게 수업을 했어야 될 시기인데 다들 알다시피 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학교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급한 것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성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는 나중에 성적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일단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알다시피 우리가 성적이 나오는 방법을 크게 집필평가하고, 수익평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중간고사 안 보고 어, 기말고사만 볼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이 전체 성적의 약 40%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아마 등급은 여기서 거의 다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논술이에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계획은 두번 볼 예정이거든요 앞으로 계약 어, 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평가 기준도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은 두번 볼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거예요 두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20% 20% 해서 논술로 총 40%의 성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0%는 뭘로 들어갈 거냐면요. 교재 검사로 들어갈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직 교재를 못 받으셨죠? 그죠? 어, 선생님이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미리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교재로 앞으로 수업을 나갈 것이에요. 물론 교과서도 필요합니다. 교과서는 수업 시간에 직접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어쨌든 평가의 기준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어, 교과서의 내용은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버리지 마시고 어, 시험 기간까지 때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단은요 어, 이렇게 됩니다 매 시간마다 어, 검사를 할 거예요 언제 할 것이냐 수업 이 시작되기 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 잘 필기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매시간 수업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계획으로는요. 총 20회 이상 지난 시간의 내용이 교재에 잘 필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수행평가 교재 검사 점수는 20점 만점으로 어줄 예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의 교재를 가져와서 자기가 필기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교재 첫 페이지에 학년 반이 번호 이름 여러분들 꼭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 그래서 간단하게 성적은 이렇게 낼 거라고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과목 이름이 뭐라 그랬죠? 바로 동아시아 사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자 동아시아 사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사,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바로 이 동아시아 사라는 과목이에요. 그죠? 렇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뭘 이야기할 것이냐? 첫 번째, 역사는 왜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굳이 또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첫 번째, 우리 뭐 얘기한다고 했어요? 역사는 왜 배워야 한다? 어, 선생님이 첫 시간마다 맨날 소먹는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음, 지난 겨울방학 때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어, 야구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꽤 유행을 했었죠. 그렇죠?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드라마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안 봤었어요. 근데 선생님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스토브리그 드라마를 한참 보다가 지나가는 선생님을 갑자기 불러세우는 거예요. 야야야 잠깐 야, 야, 이거 좀 봐봐 하면서 보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TV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어, 은퇴를 은 구매한 야구선수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어, 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괜찮아 오래 했잖아 이제 그만해도 돼뭐 치킨집 차리면 되지고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었어요. 어, 선생님은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집사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이제 야구를 더 이상 못할 건가 봐저 집사람 그걸 또 받아주네 저 사람 참마음도넓지않아 하면서 엄청 감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그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 집사람처럼 그렇게 감동적으로 느꼈을까 느끼질 않았을까? 네, 느끼지를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드라마를 처음부터 봤으면 그죠? 아,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장면이 나왔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집사님을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 저는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어,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어뭐 여러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1회 때부터 이 장면까지 쭉 다시 보다 보니까 아왜이 사람이 이렇게 슬퍼했으며 이 집사람의 그 사람이 이렇게 은퇴를 고민하는 것을 받아준 게왜 그렇게 감동적인 장면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느냐 드라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을 살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몇 년생인가요 보통 2000 2년생 3년생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 의 역사가 대략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뭐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운 것을 기준으로 대략 한한 어, 한 반만 년 5천 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략 5천 년 정도의 스토리가 진행이 된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5천년 동안의 스토리를 머릿속에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마치 선생님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1화부터 다시 보기를 했던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일들이 이어져 왔었는가를 우리가 어, 확인해야 현재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 것이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네, 자 다시 드라마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술 먹고 막 이렇게 주점을 부려던 야구 선수는 은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음, 네, 결국에는 은퇴를 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자, 우리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것들 좀알수 있지 않나요? 어, 왠지 이 장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행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어, 스토리의 흐름상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런 장면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장면과 전혀 관계없는 장면이나 스토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라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은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식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미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미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야 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미리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 조금 길었는데 역사를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왜 배워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바로 이 역사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미래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고는 라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음. 자 근데 역사는 보통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죠. 외워야 될게 많고, 그죠. 또 이제 뭐, 따분한 감옥이다라고 이렇게 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드라마의 스토리. 선생님이 드라마를 보면서 노트에다가 어, 주인공이 나왔다. 가저 아,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술 먹었네. 와이프가 얘기해줬어. 그거 선생님이 열심히 노트에다가 받아주고 머릿속에 달달달 외워가지고 지금 선생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이 어떤 역사의 내용을 어, 물론 외워야 될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드라마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에도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스토리가 있고 개연성, 앞에 사실과 뒤에 사실이 연결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토리와 개연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나간다면 어, 이 역사가 재미있고 또 어느 정도 외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과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어,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무조건 하실게요. 자 어, 요즘에 뭐 TV나 아니면 유튜브 등등에서 어, 역사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걸로 뭐 유명한 이런 강사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들 나오시죠, 그죠자 선생님은 그런 분들에 참 고마워요. 일단은 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따분하게 생각하는 이 역사라는 과목을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시고 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시다 보니까 역사 선생님으로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고마운데. 사실 또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강의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은 그분들의 강의가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래도 역사의 내용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재미난 부분들만 골라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애국심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를 재미있어 하느냐? 우리나라의 역사 과연 중에서 자랑스러웠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강의를 재밌게 느끼고 사람들은 그대로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어느 분이 하셨는지 기억이 잘안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민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세종대왕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재밌어요 자랑스럽고 그죠 자 근데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창제하셨을까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왜 그러냐 느 한글을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책으로 많이 만들었나요 훈민정음 제일 먼저 만들었죠. 왜냐면 한글이 어떤 글자인지 설명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만들었어요. 용비어천가라든지 아니면은 삼강행실도 언해본 이런 것들 만들었어요. 용비어천가가 뭐냐? 이성계 가문이 왜 조선에 세우고 또 왕가가 왕의 집안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글을 만들고 한글을 통해 제일 먼저 만든 책이 용비어천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 일가가 자신들의 그 어떤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를 모르는 한문을 배우기 어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자를, 한글을 만들었다고 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아직까지는 고려사회는 불교 국가였고 조선으로 넘어왔을 때 조선은 성리학 국가로 발전하고자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대부분 성리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리학적인 질서나 사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세운 양반 사대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리학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지배 질서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한글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mi yapacağım?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재미있고 자랑스러운 역사만 배웠을 때, 우리는 사실 역사를 과연 제대로 배웠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져볼 필요도 있고, 또 그런 것이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또그 어떤 자긍심을 계속해서 제대로 이어나가는 개승,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또 그로부터 뭔가를 배워나가는 것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뭐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라를 팔아먹는다든지 그죠? 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든지 죠 그렇죠? 그죠? 등등등 역사에 큰 죄를 짓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크게 후퇴하도록 만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어떤 역사적 과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그를 통해서 또다시 또 그러한 과거의 역사가 미래에 나타나지 않도록 배우는 그런 과정 또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이 역사를 반드시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역사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사가 과연 잘한 일들이었는지 못한 일들이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역사 안에서만 그것을 바라보고 되돌아보고 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나 혹은 발전 단계에 있었던 나라들이 그 비슷한 상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는지를 비교해보고 따져보아야 우리가 그것을 과연 잘했는 것인가 못했는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도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먼 나라들에 대해서도 잘알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혹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은 이 시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더 넓히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로? 동아시아 정도로 그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역사는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았구요 마지막 부분에서 왜 동아시아사를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교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선생님 필기 부분이었고요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파일은 선생님이 미드란 클래스에 올려놨어요 미드란 클래스의 한글 파일로 올라갔으니까요 어,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교재를 나눠드리면 참 좋겠지만 혹시나 또 잃어버리실까봐 교재는 등교 후에 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몇분정도 지내셨나요 17분 응? 17분 17. 네. 한번 끊을까요? 아니면 끊을까요? 끊을까요? 아니 그냥 계속 할까요? 하셔도 괜찮아요 네, 좀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두번 해야되더라고 보니까 네, 그냥 한번 하는게 낫지 않나 네. 어. 음. 계속 하겠습니다 음. 자, 어, 3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할 것이고요 어, 2학년 학생들은 지금 대답해 주신 시 목소리에 나오신 선생님이 수업을 해 주실 거예요 음. 자, 봅시다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냐 동쪽으로는 일본에서부터 서쪽으로 티베트 고원지역까지를 동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으로는 요 거기 교재에 홍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북부 베트남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몽골 고원까지를 우리는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거기 교재에 나와있는 지도의 영역이 바로 동아시아의 부분이 되겠네요. 자 국가 민족을 보면요. 어, 한국에 사는 한민족 중국에 사는 한족,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여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절대 다수가 한족을 차지하고 있죠. 한족이 차지하고 있죠. 일본의 일본 민족, 몽골의 몽골족, 그리고 베트남의 비엣족 등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와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디는 동아시아사를 왜 배워야 하느냐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미주십시다 지리적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고 경쟁하고 영향을 주고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것은 현재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였을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과 일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서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또 교류가 많기 때문에 영향도 상당히 많이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자면 은 우리나라 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진행됐던 영가까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교류와 경제으로도 영향을 많이 주고 받다 보니까 문화를 공유하게 되어 정확하게 이해하자면은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영향을 주고 받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통의 문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화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기 교재에는 뭐 대승불교, 율령, 아니면 뭐 조공책공관계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그렇죠. 첫 번째, 어 지금은 조금 사용하는 빈도나 아니면 글자의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어떤 공통의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지금은 과거보다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우리가 명절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특히 일상생활, 아니면 결혼식, 장례식, 이런 데서 상당히 어떤 문화에 영향을 많이 볼수 있느냐? 그렇죠? 유교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어떤 문화요소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어, 다른 나라의 한자는, 다른 나라의 유교또 불교, 율량은 어떻게 전파가 되었으면 그사람들의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아야 아, 우리의 문화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음. 네. 어, 또 뭐,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의 문화 요소로는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젓가락을 다 공통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조금의 차이점이 있죠. 그죠?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젓가락을 사용해요. 왜냐면 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큰 테이블에서 둘러앉아서 자기 앞에 그 뭐냐. 밥그릇과 국고를을 이렇게 놓고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요리들을 테이블에 놓고 어 그걸 다 같이 이제 자기 앞접시에 덜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 있는 요리를 집어먹기 위해서는 젓가락이 길어야 했던 거죠 음. 자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젓가락이 굉장히 짧고 뾰족합니다 일단은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 같이 식사를 해도 항상 자기 먹을 것, 자기의 밥과 국, 반찬 따로따로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어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어, 해양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생선의 살이나 뼈를 발라내기 위해서 젓가락 끝이 뾰족할 필요가 꼭 있었던 거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특징일까요? 길이는 한, 네, 중간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젓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은 쇠젓가락이라는 한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중국에서 일본에서 쇠젓가락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못본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으로 뭐 김치도 찍고 고기도 뜯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친 음식들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어 쇠라고 하는 간단한 물질을 만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젓가락이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쇠 젓가락을 쓰게 되었는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젓가락 문화에 대해서도 더잘 이해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배우는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십시다. 동아시아 각국의 경우에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에는 고구려 백지 신라만 관련되어 있었나요? 한국사에서 배웠어서 알겠지만 아니었어요. 그죠?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에서 외가, 일본이 그것을 도와주기됐어요 그죠?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를 놓고 버렸던 대규모의 국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전쟁의 사례를 놀었는데요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지만 그 과정에서 명나라가 조선을 돕기 위해서 참전을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죠그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로 바뀌는 그런 어떤 동아시아의 질서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일 전쟁 이름은 청일 전쟁이지만 사실은 어떤 전쟁이었나요? 청과 일본이 서로 조선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한 전쟁이었고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배운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사실 따지고 보면 동아시아 전체가 관련되어 있었던 사건들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동아시아 사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는 이런 것들부터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잠시 그러면 이제 현재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날의 동아시아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한국, 중국, 일본 등은요.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은 아니지 미국이 아니고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렇죠? 일본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경제 대국이고요. 우리나라도 어, 10위권 초반에 있는 만큼 어,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세 개의 나라가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바도 굉장히 많고요. 한류를 비롯해서 문화적인 교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함께. 잘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주십시오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중국에서 터졌을 때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자, 하지만 중국인의 입국 제한을 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교류가 끊겼을 때 사실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먹고 사는 길이 막힐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국인의 입국 제한을 안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죠? 세계화 시대예요 우리는 앞으로 혼자서 한 국가만이 잘 살고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한국, 중국, 일본이 평화 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죠? 어 그럼 중국 사람을 일본 사람하 한국 사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네. 그럼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좋아할까요? 또안좋아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아,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막상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나라, 국가의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죠? 음. 뭐, 인터넷에 댓글 보다 보면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중국 자체의 존재를 부정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특히나 뭐, 일본에서 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서 큰 재난을 겪었을 때, 그죠? 어, 그때 사람들은 이런 댓글들 되게 많이 달았잖아요. 천발받았다. 그죠? 쌤송이다. 이참에 아예 사다 죽어야 된다. 이런 댓글들 달잖아요. 그죠? 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무서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정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러한 태도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더 번영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음,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좀더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욕하고 그죠더 많이 죽어야 된다고 하고 일본에 뭔가 이렇게 큰 재난에 닥쳤을 때그 사람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금 내면은 매국노라고 욕하고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떤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왜 이러한 왜 이러한 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미성숙한, 미성숙한, 이기적 민족주의. 이기적 민족주의. 혹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대척하려고 하는, 대타적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재 동아시아 각국에는 상당히 이러한 형태의 어, 이성적이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민족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거기 밑에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넣어놨는데요. 화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 받았던 경험이라든지, 그죠? 독도 등과 관련된 영토 주권 같은 이런 주로 역사 그리고 영토 관련된 문제들이 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역사와 영토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가들이 그것을 왜곡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역 갈등을 겪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상당히 재밌는 것은 요 그런 어떤 무역 갈등과 그리고 이제 뭐, 뭐 불매 운동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지지율이 추락하던 일본의 모 정치인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배타적 민족주의를 가면서 자극을 해서 자신의 들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꼬인 서로에 대한 악감정 서로에 대한 어떤 어, 미성숙한 민족주의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역사 문제에서부터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지역 국가를 넘어서 지역 국가를 넘어서 동아시아 세계, 단위의, 동아시아 세계 단위의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아, 우리는 함께 역사를 이어 온 이웃이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면 다른 나라도 잘 되고 다른 나라에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우리에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식을 도마시아 학습을 통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요. 공통의 역사와 가치관, 문화유식과, 문화유산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하면서 어,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네.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라 거예요. 왜이런 어떤 것들을 받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역사 교육은 자기 나라 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계속 중심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늘 타자 나와는 다른 사람 혹은 적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번영과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시각을 넓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잘 몰랐거나 잘못 알았던 역사에 대해서 하나 둘씩 실탈이나 실바리를 풀어 나가면서 이렇게 꼬인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을 풀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방금 이야기했던 나만 아는 것, 다른 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야, 적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는 그런 것에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중심적 역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자기중심력 적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배타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조금씩 불식시켜 나가요 없애라갈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미쳐십시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동아시아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나아가서 미래 지향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어떤 피해 보장 이런 것들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위화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분노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상당히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얘기 꺼내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또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베트남전에 참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죠그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에 의해서 수많은 베트남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하거나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사죄와 대상을 요구할려면 우리 역시 지난 과거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이런 어떤 역사적인 잘못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반성하는 태도가 역시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함께 알고 익혀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동아시아적 시각이며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아닐까 하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인간이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더 넓은 시각에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자, 어이 영상은 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어 앞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